이상한가면 죽여버린다 뭐하 기다려봐라 왜 연결이 안되나 왜 연결 안되지? 응 좋았어 응. <웃음> 왜연결 안되나? 서울 음, 말 서울 말 음, 서울 음, 말왜연결 안되나? 침착하게 서울 말니 음, 네 얼굴 봐라 여기서개 <웃음> <웃음> 잘 썼는데. 씨발이라고? <웃음> 기다려 봐라. 나 아싸다. 아니 아싸는 데나인싸다 기다려 봐. 야, 내 연락처가 하나도 없어. 씨발. 말이야 병거 여기. 그 친구 없는 거. 으. 여깄다 내가 인싸인 거. 아, 내가 아... 지금 가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The number you have 아핰핰핰핰핰핰핰ㅋㅋㅋㅋㅋ 울지 말아요. 야, 그런 거 말은 없잖아요. 한명더 있다. 전화해볼 친구가. 기다려, 기다려. 아, 또뭐임마 아니다, 내가 친구 있는 걸로 너한테 말을 줘야겠다. 아, 알았다. 해라 그러면. 그래.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주기네. 번호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 기다려봐라. 나, 나, 나, 나 친구 많다. 그래 어. 야, 입금을 해야지 어. 전화를 받아주고 어 인사를 해고 주 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다려 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오늘 기념이 필요하고요. 끊어. 아, 아, 아, 잠깐만요. 지금 이제 지금 방방송 네, 방송 중인데 지금 친구 없어가지고 그 잠깐만 저, 친구 인증 좀 좀. 응. 응. 친구 저장이. 응. 누군가 응, 제아니요전 네. 친구예요. 오케이. 내 오케이. 딱다리. 아니야 아 새끼들 아 이, 이게 바로 인싸라는 거야 인싸 끊을게요 아. 제꿈 두세요 아... 아 토해도 돼? 아니안 해도 돼또 <웃음> 말투 왜 이렇게 들어워졌냐 진짜 귀여운 말투 진짜 깜찍한 말투 나 귀여운 막 오늘부터 차단할게다 나는 아, 아, 그 <웃음> 당신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나는 <웃음> 당신한테 있어서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동생이고 갑자기? 왜 <웃음> 네, 갑자기요? 미쳤냐? 미친 거요 아니 뭐 잘못 먹었니? 아니 뭐진 않았고요. 그때는 그때는 그먹어 전화 끊을요 <웃음> 아,